오늘은 음력으로 1월 4일, 검은 호랑이에 맞는 첫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은 호랑이 해를 기념하는 의미로 흑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반도는 호랑이가 워낙 많았던 곳이었던 만큼 호랑이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참 많죠. 흑호도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인데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흑호가 어떤 괴물인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흑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를 모티브로 삼은 또 다른 상상 속 동물, 백호가 서쪽을 수호하는 신성한 동물이라면, 흑호는 어느 모로 보나 백호와는 정반대의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흑호는 신성한 동물은커녕 마을 하나를 완전히 파괴할 정도로 잔인한 동물이거든요. 흑호에 대한 이야기는 19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야담집, 청구야담에 등장한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데 그 이야기를 짧게나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대 무관이었던 이숙이라는 사람은 양양쪽으로 가던 도중 날이 저물어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산속에서 밤을 보낼 뻔했던 이때 이숙이는 나무로 된집 하나를 발견했죠. 그 집에는 나이가 많은 안주인과 20살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온 손님인 이수기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키가 8척이나 되는 장정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황한 이수기는 그 장정에게 자신이 이 집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사냥을 하고 돌아온 그집 주인이었고 그는 자신이 잡아온 산돼지와 사슴을 소채 넣고 끓여 이수기에게 대접했습니다. 날이 더 어두워져 한밤중이 될 때까지 집주인은 이수기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죠. 얼마 뒤 이수기에게 마음을 연 집주인은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0여 년전 어느 날 집주인의 집에서 약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흑호가 나타났습니다. 그 호랑이는 매우 사나워서 집주인의 모든 가족들을 죽이고 가족들이 살고 있던 마을마저 초토화시키고 말았죠. 집주인은 가족의 복수를 위해 흑호를 잡으려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흑호를 잡지 못했습니다. 흑호는 나이가 매우 많은 요물이라서 검이나 총을 가지고 가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집주인이 맨손으로 있을 때만 앞에 나타나 공격했거든요. 이야기를 마친 집주인은 이수기에게 자신과 함께 흑호를 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집주인도 체격이 건장한 장정이었지만 사실 이수기 또한 집주인 못지않게 풍채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이수기는 집주인의 부탁에 응해 함께 흑호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은 흑호와의 전투에 대비해 열흘 동안 술과 고기를 마음껏 먹으며 기력을 충전했죠. 날씨가 맑고 좋은 어느 날 집주인은 이수기와 함께 흑호를 죽이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그렇게 10여리 정도를 걸으니 몰살되었다는 마을 옆에 시냇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냇가에는 아주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검은색을 띠고 있는 바위는 다른 바위들과는 다른 이상하고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죠. 집주인은 이수기에게 검을 주고 근처 수풀에 숨어 있어달라고 청한 뒤 맨손으로 시내가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한참 동안 휘파람을 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검은 바위 뒤에서 흙먼지가 매우 강하게 불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주변은 점차 어두워졌습니다. 마침내 검은 바위 꼭대기에서 흑호가 횃불만큼 강한 빛을 발산하며 그 모습을 드러냈죠. 그 흑호는 일반적인 호랑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흉측하고 사납게 생겼습니다. 어찌나 무섭게 생겼는지 평범한 사람은 흑호를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을 정도였죠. 잠시 뒤 흑호와 집주인은 치열한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흑호가 집주인의 등을 할켰지만 다행히도 집주인은 아주 두꺼운 돼지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어서 피해를 입지 않았죠. 이 둘의 싸움을 지켜보던 이수기는 마침내 검을 들고 수풀에서 나와 흑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수기를 본 흑호는 표요를 했는데 그 표요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주변의 암석들이 금이 가거나 깨질 정도였습니다. 이수기는 흑호의 표요에도 동요하지 않은 채 호랑이를 검으로 찔러 쓰러트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주인은 흑호의 배를 갈라 육적을 만들었고 심장과 간을 꺼내 생으로 씹어 먹었습니다. 집주인을 도와 흑호를 해치운 이숙이는 그 담내로 소를 비롯한 각종 재물과 노비 등의 보답을 받았죠. 게다가 그 집에 살고 있던 여인이 흑호를 물리친 사람과 혼인하겠다고 졸라서 이숙이는 그 여인마저 처벌로 삼게 되었습니다. 청구야담 속 흑호의 이야기는 대충 이 정도인데 저는 이 이야기 중에서도 결말 부분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집주인이 흑호가 죽은 뒤 간과 심장을 꺼내 씹어먹었다는 대목은 지난번 창귀 이야기에서 간단히 소개했던 설화와 비슷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그 설화를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이씨라는 사람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창귀가 되었고 이시의 아들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호랑이를 잡아 간을 씹어 먹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이두 이야기들 사이에는 복수를 위해 내장, 그 중에서도 간을 먹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청구야담 속 이야기가 해당 설화에 영향을 준 건지 혹은 그 반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하네요. 흑호가 등장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흑호가 어떤 동물인지 알아볼까요? 흑호는 그냥 색만 검은색인 호랑이는 아닙니다. 이야기에 나온 흑호의 외모에 대한 묘사를 보면 생김새가 보통 호랑이와는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흉악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겨서 평범한 사람들은 흑호를 쳐다보는 것조차 힘들어할 정도입니다. 또한 흑호는 나이가 많은 노련한 사냥꾼이라서 자신을 죽이려는 상대가 무장 중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죠 사냥 능력 자체도 뛰어나 보입니다 일단 마을 하나를 혼자 힘으로 없앨 수 있고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이나 되는 사냥꾼에게도 잡히지 않은 것을 보면 확실히 일반적인 호랑이들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것 같아요 보통 호랑이들에게는 없지만 흑호에게는 있는 또 다른 능력은 바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흑호는 바람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이용해 흙먼지를 일으켜 주변을 어둡게 만들 수 있죠. 흑호는 아마도 이 능력으로 사냥감의 시야를 제한시켜 사냥을 더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표요 또한 흑호의 또 다른 능력입니다. 사실 표요는 실제 호랑이들도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자연에서 피식자들은 호랑이의 표요를 듣고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흑호의 표현은 단순히 상대방을 두렵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흑호 주변의 암석들을 깰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호에게 표현은 정신공격과 물리공격을 모두 할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만 흑호는 의외로 약점도 많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무장을 했는지 아닌지도 알수 있을 정도로 노련하지만 반대로 이수기가 검을 가지고 근처에 숨어 있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죠. 이런 걸 보면 흑호의 기척을 감지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흑호와 10년 동안 싸워온 숙적이었고 이수기는 처음 본 사람이어서 기척을 감지하지 못한 것일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돼지가죽이 아무리 두꺼웠더라도 호랑이 발톱으로못 뚫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이런 대목을 보면 흑호의 발톱 공격은 의외로 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말 돼지 가죽이 두꺼웠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집주인은 그 돼지를 어떻게 잡았던 걸까요? 이 이야기의 진짜 괴물은 흑호가 아니라 집주인이었던 건 아닐까요? 흑호와 백호를 세상의 균형을 잡는 두 마리 호랑이로 설정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외형의 생만 반대인 이 둘은 한쪽은 세상의 어두운 면과 관련된 난폭한 호랑이이고 다른 한쪽은 인간을 도와 선한 일을 하는 호랑이라고 설정하면 어떨까요? 사실은 이 둘이 혈육이었고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며 한쪽은 사람을 지켜주는 신성한 존재가 다른 한쪽은 인간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존재가 되어 결국 백호가 인간들과 함께 흑호를 해치우는 이야기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네요. 물론 백호가 사실은 호랑이가 아니라 용이나 그 밖의 다른 존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이야기보다는 오래 산 호랑이의 털이 휘어지고 눈이 파래져 백호가 된다는 설정을 선택해야겠죠. 흑호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물론 오늘 이야기 속의 흑호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무서운 괴물이지만 검은 호랑이 해를 사시는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